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 이야기로 상가주택 또는 단독주택 생활의 즐거움 특히 세번 맞이로 옥상, 정원과 중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만을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많은 건축을 경험해 보기도 했고 또 건축 전문가인 제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감리를 하고 직접 시공까지 해서 이제는 사용자로서 직접 가족과 함께 서주하면서 느낀 특히 옥상 정원과 중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데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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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가 살 상가주택과 단독주택을 직접 설계하고 감리하고 시공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보는 그러니까 제가 설계자만이 아니라 직접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특히 직접 사용자가 되어봤는데 이러한 경험은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을 설계나 건축만 해주고 말았더라면 몰랐을 것을 직접 사용자가 되어 살아보면서 건축주로서뿐만 아니라 건축 전문가인 저에게도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실제 다른 건축주들의 상가주택 등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데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저는 특히 옥상 정원과 중정 등의 설치를 많이 추천하고 설계해주는 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파트나 다른 주택과의 차별화와 경쟁력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옥상정원이나 중정 등이 있는 집은 좁고 답답한 아파트 생활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다양한 취미생활이나 아이들의 놀이공간, 바비큐 등 가족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또는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특히 다른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과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일반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최근 판교 등 전국각지에 개발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신도시의 경우에 한 지역 내에 수많은 상가주택과 단독주택들이 건축되어 다른 주택과의 차별성이나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유사한 건물이 수없이 건축되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러한 옥상정원이나 중정이 있는 집은 확실한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특히 이러한 공간들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으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에서 지내야 하는 시대에 얼마나 유용한 공간인지 직접 이런 집에서 삶을 즐기면서 제가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강추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정은 거실이나 복도 등 실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단조로운 건물의 외관을 멋스럽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공간으로서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특히 외관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자부합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뭔가 할 일이 있는 집에 대한 것인데 진정으로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각자의 생각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할일 없이 TV나 보고 낮잠이나 자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뭔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사는게 진정 행복한 삶이고 그러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집이 진정으로 좋은 집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기 좋고 예쁘고 살기에 편하면서도 뭔가 할 일이 있는 집 바로 그런 집이 진정으로 살기 좋은 집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러한 옥상 정원이나 중정 등의 공간이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으로 단독주택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다른 것은 뭔가 할 일이 있는 공간이 있어서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가 있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런 점을 위해 제가 우리 집을 짓기 위해서 옥상 정원과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옥상 정원에서는 항상 뭔가 할 일이 많아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 이곳에서 지내며 퇴근을 서둘러 집에 돌아오고 싶어지기도 하고 이곳에서 꽃과 새들을 돌보는 시간만큼은 온갖 스트레스를 다 잊을 정도로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에 연못 속에 빨간 물고기와 수초들인데 가만히 놈들의 논니는 모습을 바라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온갖 시름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계절을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집인데 저는 젊은 시절 한동안 계절의 변화가 애매한 해외에서 몇년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계절의 변화를 아주 신기하고 새롭게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그렇겠지만 언제 봄이 왔는지 언제 가을이 오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때 한동안 가을이 오고 봄이 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행복했던지 지금도 곧 봄이 올걸 생각하며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고 특별히 그 무덥던 여름에서 가을로 또 그렇게 춥던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변할 때 너무나도 신비롭지 않습니까 특히 솔솔 부는 봄바람과 함께 새싹들이 움트고 주변 산이 푸르게 변하는 모습을 볼때 생동감과 함께 삶의 의욕까지 솟아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계절의 변화를 보다 생생하게 느끼는 것도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이며 이런 주택에서도 옥상 정원이나 중정을 만들고 또 주변 자연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조망을 위한 창호계획 등이 잘 설계된 집이 정말 살기에 좋은 집인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계절을 만들고 느끼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 조금만 시간을 내서 주변에 산재해 있는 화원이나 꽃집을 방문하여 몇 개의 꽃화분만 사와도 금방 우리 집에 봄이 오고 가을이 되며 또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이런 꽃집이나 화원을 가는 즐거움이나 봄과 가을 등계절을 만들고 가꾸는 것도 바로 옥상 정원이나 중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온갖 꽃과 나무, 야채 등 옥상 전체가 모두 정원과 텃밭이니 모든 꽃들을 다 심을 수도 있고 연못, 정자 등 다양한 취미생활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온 가족과 다 같이 함께하는 집에 대한 것인데 요즘은 참상막합니다 사회도 학교도 더욱이 심각한 것은 가족과 형제간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 옛날도 아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방한 칸에 온 가족이 옹기종기 다 함께 모여 살던 때 정말 그때는 먹을 것도 입는 것도 부족하고 집도 초라하게 짝이 없었지만 가족 간의 사랑이나 형제 간의 우애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답답한 아파트 생활에서도 각자의 방과 영역에만 틀어박혀 가족이나 형제끼리 얼굴조차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거실에 나와도 그놈의 텔레비를 보느라 서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부대끼 일도 없고 서로 대화도 없이 삭막해져 가족간의 사랑이나 형제간의 우애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이엔가 방한 칸의 삶을 잊어버린 지오래고 이미 편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라는 삶에 익숙해 버렸으며 각자의 방이 없이는 살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한 가족이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취미나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모두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그나마 상막하고 재미없는 삶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이나 형제들이 같이 어울리고 같이 부대끼며 놀수 있는 운동과 놀이 공간 등 가족들은 매개공간이 바로 이 옥상 정원이나 중정인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온 가족이 텃밭이나 꽃밭 그리고 연못 새 기르기 등을 하며 온 가족이 계절도 만들어 가다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가족이나 형제간의 우애와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길 것이겠습니까? 자, 이제까지 세 봄을 맞아서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옥상, 정원, 중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건축 전문가가 직접 지은 집에 살아보니 두 번째로는 아파트나 다른 주택과의 차별화 경쟁력에 대해서 다음 세 번째로는 뭔가 할 일이 있는 집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계절을 만들고 즐기는 집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온 가족과 다 같이 함께하는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아파트가 좋고 살기 편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이 일반화될 미래에는 겨우 방 3개짜리 답답한 아파트보다는 이런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이 각광받을 것인데 이러한 주택을 지으면서도 가급적이면 계절을 느끼며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옥상 정원과 중정 같은 공간을 꼭 만들어 보시기를 강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간은 다락과 함께 어우러지게 설계하면 더 사용도가 높고, 또 옥상과 실내에 있으므로 프라이버이트하게 가족끼리 휴식, 놀이, 취미 공간으로 이보다 더 좋은 공간은 없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옥상 정원을 만드는 방법과 또 앞으로 봄이 되면 꽃피고 새와 연못이 있는 저희 집 옥상 정원의 모습 등에 대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고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거나 또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